여러분 인사 안녕하세요. 네, 세분 많이 받으주셨죠 유령맨 출란 이해영입니다. 어 이렇게 가득 내어주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추운 날인데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영화를 보시고 건네주시는 응원 한 마디 한 마디가 정말 큰 감동으로 큰 의미로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배우분들 칭찬해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감독으로서 가장 더큰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게 그될 영화 속에서 활약했던 배우의 어떤 모습들이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다면 많이 많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설경우입니다 감독님이 여기 그 시연관인줄 알고 요 예, 아무튼, 잘 보셨죠? <웃음>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진짜 최강, 최강 한파를 예, 뚫고 이렇게 저희의 력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변 분들한테 부모님들도 이렇게 많이 소개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년도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 하고 싶으신 일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여러분께서 방금 보셨던 영화에 청계장 역을 했던 서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제가 좀 살을 많이 빼는 바람에 어, 못 알아보실까봐 저는 저기, 어? 잘 보이진 않는데 코수염 붙이고 안경 쓰고 나왔던 네, 하나짱. 네, 청계장입니다. 여러분, 어, 24kg를 찌었다가 다시 뺐어요. 네, 살 어떻게 뺐는지 궁금하시죠? 계속 궁금해 하세요 <웃음> 네설 연휴를 맞아서 이렇게 가족분들과 친구와 연인과 함께 극장을 와주셔서 이 추운 날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영화를 택해주신 하 여러분 복 받으실 거예요네 새곡 많이 많이 받으시고 어,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찍고 계신 사진이나 영상은 제발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여러분 네 보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입소문 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리코 영을 맡은 박소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웃음>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이렇게 설 연휴 마지막 날 저희 영화 유령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정말 이 유령이라는 작품을 찍으면서 받은 게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 많았고 어, 항상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은데 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차경, 바우차경 우리 한이사랑 네, 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한이선배님도 너무나 오늘 보고 싶고 어 제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매일매일 행복했었고 그리고 요즘 많은 관객분들을 만나면서 또 매일매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사랑하면서 사실 매일 행복할 순 없지만 우리 자주자주 자주 행복하면서 어 모두, 몸도 마음도 건강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복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자주자주 자주 오래 봅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토 역할의 네, 박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꽉꽉 채워주셨어요. 이렇게 추운 날. 그리고 연휴 마지막 날 저희 영화 유령을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앞에서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뭉클뭉클 합니다. 왜냐면은 다 여러분들이 저희를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영화를 바로 보러 와 주셔서 한 자리도 안 비어있는, 많이 비어있지만, 양쪽에. <웃음> 네, 이제 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데 돌아가시는 길이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 어, 정말 조심히 예, 귀가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화 뜨겁게 보셨다면 이 뜨거운 열기 주변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나요? 네. 예, 어렵지 않습니다. 예, 각종 포털 사이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작위로 예, 무작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항상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잡수아! 네 다음은 저희가 준비한 유리한 굿즈 상품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딱 다섯 분에게만 배우분이 직접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